와우 일산도 집값이 오르네요 안녕하세요 공돌아주입니다 꽤 오랜만에 동영상을 찍는 것 같아요 뭐 개인적인 좀 사정이 있어서 한동안 포스팅을 좀 못했고요 오늘은 요번에 7일1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는데 자체에 대해서 좀뭐 말씀 드릴 거는 제가 여기 뭐 전문가도 아니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드릴 거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내용은 한번 읽어보기는 했어요. 근데 뭐 이런 게 있는데, 보통 보니까 그 다주택 가지신 분들에 대한 제안을 좀 거는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음, 재작년에 이제 그 경기도 일산 쪽에 정착을 했어요. 집을 구매를 했고요. 그래서, 일산에서 좀 살아보니까, 음, 장단점이 좀 명확한 동네이기는 해요. 그래서, 그 장단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뭐, 뭐 이걸 기준으로 뭐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혹시나 서울에서 전세 살이 계속 하시는데 뭐좀 돈이 부족해서 이사 가고 싶으시지만 집 자체로 그렇게 재테크를 안 하시려는 분, 뭐 아예 안 하는 거는 아니지만 아 나는 꼭 집으로 부동 투자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꼭 이런 마인드가 있, 있으신 분이 아니고. 아, 내, 나의 삶의 가치를 좀 찾으면서, 뭐,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떤가 생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조금 봐주셨으면 해요. 전세사이좀 이력에 대해서 좀 말씀을 간단히 좀 우선 드리고 들어갈게요. 저는 전세사리를 한 10년 정도 했어요. 그래서 서울 사당에서 이제 결혼하면서 1.5억짜리 전세를 얻었죠. 그래서 이걸로 전세를 4년을 살았는데 어, 이게 이제 전세 갱신할 때마다 전세금이 1억씩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나올 때는 3억 5천을 달라고 해서 이제 경기도 광명에 3억짜리 똑같은 평수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게 결혼할 때이 집값이 싸다고 제가 큰 평수를 구했는데 이게 좀 패착이었죠. 이게 평수가 크니까 거기에 맞게 이제 세간살이가 들어가다 보니까 이세간살이를 줄이면서 이사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다 아시겠지만 처음에 집 구하실 때 조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살다가 여기서도 이제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가요. 뭐연애한 5천만 원 정도 그 갱신할 때마다 한 5천만 원 정도 올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도 4억에 이사 간데 여기는 평수가 좀 많이 늘었어요. 4억에 47평 전세로 갔고요. 그래서 여기서 한 2년 정도 살다가 음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마음에 들어서 집을 구이, 구입을 하고 여기서 이제 눌러 앉게 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지정학적인 위치를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여기 구로에 있고요. 구로 금천구 가산동에 있고 제가 결혼해서 이제 처음 이제 그집 신혼집을 구한 곳이 이쪽 그 사당동 쪽에 있는 남성역이라고 있어요. 그쪽에서 집을 구했고요. 회사랑 가깝죠. 이때 차로 버스 타고 아 지하철 타고 한 30분, 40분 거리였어요. 도어투도어로 그러다가 이제 뭐 여기서 이제 전세값 감당을 못하고 이제 광명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광명도 꽤 가까웠어요. 광명에서는 거의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음. 여기 보시면 제가 자전거 타는 영상 이렇게 좀 올려드릴게요. 음, 자전거를 타고 다녔고요. 여기 자전거로 한 10, 20분, 버스 타고도 버스 타면 오히려 좀 여기 교통이 좀안 좋아서 버스 타면 한 40분, 근데 이제 자전거 타면 한 20분, 30분 내로 갈수 있는 거리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도 이제 전세가 이제 계속 오르죠. 그래서 결국은 저희 처가가 있는 경기도 이제 식사동 제가 살고 있는 건 식사동인데 이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건 갑자기 좀 거리가 늘어났죠. 그 대신에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평수는 이제 굉장히 커지고요. 얘를 하나 보여드리면, 이거 뭐 자랑인데요. 저희 집그 마루고요. 저희 딸내미가 저한테 공 던지는 건데, 네 이게 굉장히 깁니다. 제가 깜짝 놀랐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렇게 공 던지고.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가능해요. 그때 전세가 4억이었어요. 네,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 아파트 여기가 1층 어, 로비, 아 1층인데 자동차가 없어요. 여기 아파트. 그래서 저희 첫째가 자전거 타고 진행하는 영상이고요. 광명집에 살던 겁니다. 이게 이렇게 빡빡하게 다차 있죠. <웃음> 이게 저희 딸내미 첫째랑 뭐 이렇게 하는 건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집이 33평인데도 이제 제가 이제 자녀가 두 명인데 좀 힘들었죠. 네, 이게 아마 한 7, 8년 전 영상이고요. 그리고 현재 저희 둘째 애가 놀고 있는데 저희 집 이제 현재 47평 하는 집이고요. 뭐 주변에 봐도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이제 애가 놀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제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는 거죠. 투자가치를 좀 포기를 하고, 내가 살기 좋은 동네, 뭐 이렇게 갈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사진 하나 보여드리면, 이게 이제 저희 집그 거실인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요거하고는 이제 비교가 안 되죠. 앞에 뭐 보시면 은 여기는 이렇게 널널한데, 얘꽉찬 느낌이죠. 이게 굉장히 주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더라고요. 뭐 내가 이제 나중에는 뭐 서울에 이제 집이 있으면 뭐 돈을 더뭐 많이 벌겠죠. 집값이 오르니까 상대적으로. 근데 그거는 아니지만 집은 가지고 있지만 뭐 집값의 상승폭은 상당히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기서 살면서 이제 가 그 개인적인 그런거? 뭐 이렇게 얻을 수 있는 장점은 있어요 요것도 뭐 보시면 이제 저희 거실인데 이게 좀 와이드라 좀 작아보이기는 하는데 음 요게 75인치 t v 고요 요게 그... 쇼파인데 이게 좀 굉장히 커요 저희 전에 집에 있던 것보다 크고 여기도 거리가 그때 제가 아마 가구영상 포스팅한걸 제가 링크를 걸어드릴건데 이게 한 5미터가 넘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렇고요. 뷰도 꽤 좋고요. 근데 서울보다 이제 집값은 많이 저렴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장점은 있어요. 이게 장 이게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동네는 장점과 단점이 아주 명확한 동네예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좀잘 비교를 해 보시고 뭐 서울에서 이제 막 전세전세 전세 살다가 힘드시면 이쪽 외곽 쪽으로 해서 좀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이렇게 이사를 갔어요 근데 이제 지금 여기 가기 이제 전에 여기에서 여기를 갔잖아요 이제 갑자기 이제 멀어진 거잖아요 이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딱 요 지금 별표 기준으로 원을 그렸어요 그래서 제가 이사 갈 거죠 결국은 제가 직장하고 거리가 가장 큰제 삶의 그 가치를 봤을 때는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요 거리를 봤을 때 이쪽 동네는 뭐 불가능 이고요 아마 20평 대 초반 가야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돈으로 갈수 있는데 뭐 저는 33평 짜리 세간 사례였으니까 완전 불가능 했죠 뭐 이쪽 불가능 이쪽은 이쪽은 가능은 하기는 했어요. 군포는 좀 힘들었고요. 아저예 군포 여기가 이쪽은 좀 힘들었어요. 이쪽은 교육이 좋아서 이 집값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이쪽이 가능은 하기는 했는데 이쪽을 출근하려면 제가 지호, 지하철 일호선을 타고 출근을 해야 되는데 또 그게 지옥 오브 지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제외를 했고요. 여기는 지하철도 힘들고 뭐 차를 가지고 한, 다니는 것도 힘들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는 이쪽은 그냥 제외를 했어요. 제가 이쪽으로 다닐 생각은 뭐 그때 아예 생각잡초를 못했었고요. 그리고 그래서 남은 곳이 이쪽 동네였는데 이쪽 동네에 저희 처가가 있었거든요. 일산에 처가가 있어. 고양시 쪽에 처가가 있어서 이제 그 기준으로 뭐 처가에서 집 가까우면 뭐 장, 저 장모님이나 장인어른 애도 조금 봐주실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제가 뭐 살다보니까 괜찮아서 집을 구매까지도 하게 됐고요 처음에는 전세로 이사를 갔습니다 결국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단점이 이제 명확하잖아요 그래서 그 장단점을 조금 제 기준에서 봤던 것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로 그집 가격이 쌉니다 앞에서도 보여드렸지만 평수가 뭐 10평 이상 커졌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게 2년 요때 들어간 시점이 가격이어서 이때도 4억을 달라고 해서 이제 광명에서 4억 달라고 해서 이제 4억에 가는 걸 모으다가 이제 뭐 와이프가 처가에 처가 쪽 얘기를 하고 이쪽에 제가 사는 집이 47평이 전세가 한 4억 정도에 살수 있다. 얻을 수 있다. 그래서 공간을 좀 넓게 쓰고 뭐 그런 거가 필요해서 이사를 했고요. 집 가격이 진짜 굉장히 싸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단점은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통이 진짜 너무 안 좋아요. 대중교통도 저는 일산에서도 약간 외곽이어서 보통 이제 일반적인 대중교통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게 대중교통들이 저는 여기 살거든요. 근데 이쪽 동네 일산 시내를 찍고 들어가요. 지하철을 타도 이쪽으로 가고 광역버스를 타도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여기서 여기 가는데 일산 시내에서도 30분 정도 걸려요. 차가 없으면 너무 불편합니다. 그것 때문에 차도 샀어요. 저는 이제 장거리 출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솔린 차를 탔었는데 그거를 이제 디젤 차로 좀 변경을 좀 했고요. 그다음에 제 와이프도 일산 시내에서도 돌아다니기가 뭐 마을 버스 타고 돌아다니는 게 진짜 답 없거든요. 너무 동네가 이게 변두리에 있어서 그래서 와이프도 어, 경차를 한대 샀습니다. 제가 제 차를 사고 와이프 경찰을산 가격을 포함하더라도 집 가격이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저는 본전을 뽑고도 남았던 것 같아요. 약간 외곽이다 보니까 편의 시설이 많다. 일산하고 제가 이제 이쪽을 출근을 하는데 경로를 여러 개 잡을 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외곽 타고 왔다가 저 올림픽대로 타서 오거나 강변분로 타서 오거나 아니면 이쪽 시내길로 오거나 하는 길을 잡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이제 한한 한 3년 정도 출퇴근을 해봤는데 이게 어느 날은 요게 빠르고 어느 날은 요게 빠르고 뭐 어느 날은 요게 빠르고 해서 선택지가 많으니까 이제 뭐 출근할 때좀 제가 그팀앱 같은 거 보면서 선택해서 올수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리가 많이 길기 때문에 이제 경로가 좀 많아지는 거죠 단점이자 장점이라고 볼수있고요그 다음에 일산에 이케아나 스타필드, 뭐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이게 의외로 서울의 외곽 지역이기는 하지만 그런 인프라는 잘 구축이 되어 있고요. 특히 또 땅값이 싸서 이 공간을 좀 널찍널찍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공간도 널찍널찍해서 와이프도 주차하기도 좀 편해하고 뭐 저도 어디를 가든 일산 시내에서는 어디를 가든지간에. 저는 주차하기가 그렇게 불편하거나 뭐 그랬던 거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차를 타고 제 와이프도 이제 차를 타기, 차를 타기 때문에 이제 뭐 정비를 해야 되는데 유명한 좀 정비소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가격도 저렴하고요 이거는 제 차의 그뭐 유지비 같은 거를 올려드린 영상이 있는데 이쪽에 아마 링크를 달아 드릴 것 같은데 그걸 보시면 좀 굉장히 저렴하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땅값이 싸서 뭐 어떤 서비스 부분이 저렴한 부분들이 꽤 많아요 그 다음으로는 가족 단위의 생활이 되게 좋습니다 식당도 이 근처 식당들은 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뭐 공간을 널찍널찍하게 쓰는 데도 꽤 많기 때문에 뭐 가족 단위로 이렇게 좀 널찍널찍하게 돼 있는 식당들도 많구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저희 동네에서 뭐외곽 이렇게 대중교통 자체가 그렇게 좋지는 않게 뭐 일산시내는 좋죠 일산시내는 좋은데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 대중교통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서 상대적으로 이제 차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주차가 이제 가능한 공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기름값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지금 여기도 보이시지만 서울 기름값이 뭐 요정도거든요 경유를 타니까 경차 기준으로 보여드리면 한 대충 100원? 한 90원? 정도 저렴을 한거예요 특히 그리고 경기도 중에서도 요 일산 요 근처가 진짜 쌉니다 제가 한 달에 음... 한 천키로 좀 안되게 타는데 기름값으로 한 7만원 정도 쓰고 있어요 7만원에서 뭐한 6만원 사이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대중교통 타고 출퇴근을 하게 되면 여기서 홍대로 이제 지하철 1호선을 타고 갔다가 여기서 그저 일산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지하철 타고 또 여기서 마을버스 타고 이렇게 가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비용 다 합치면 차로 왕복하는 게 기름값만 그러니까 유지비 제외하고 기름값만 봤을 때는 거의 또이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간은 훨씬 저렴하고요. 제가 대중교통으로 가면 약 1시간 반에서 한 40분 정도 걸리는데 차를 타고 출퇴근을 하면 저는 유형근무제여서 좀 새벽에 출근했다가 뭐 오후, 오후에 퇴근을 하거든요. 그러면 한 1시간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이러한 장점들이 좀 있고요. 단점은 첫 번째로는 대중교통이 진짜 너무 불편합니다. 이게 저는 시내도 아니고 시내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정말 불편합니다. 여기가 일산 시내인데 일산 시내는 잘돼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일산 시내도 이렇게 많이 나가지는 않아서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지하철도 이렇게 아, 경의중앙선이군요. 아까 그게 겨, 지하철도 많이 지나다니고 뭐 삼호선도 있고요. 이게 삼호선이 결국은 좀 이렇게 뭐 빙빙 돌아서 좋지는 않은데 삼호선도 있고 경의중앙선도 있고 뭐 버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동네는 그 중에서도 좀 외곽이어서 그런 거는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출근할 때 이제 여기서 마을버스를 타고 뭐 최소 여기까지는 뭐 가야지 뭐 서울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한 30분 정도 걸려요 이게 그런 게 되게 불편하고요 결국은 차 구매가 좀 강제되는 동네기는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차를 출, 가지고 출근을 하실 때도 제가 집에서 5시 반에 출근을 합니다 제가 뭐 운이 좋아서 저희 회사는 유형근무제가 돼서 저는 7시 출근 4시 퇴근 근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저 개인한테는 굉장히 장점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뭐 9시 출근하시는 분들은 일산에서 차 가지고 출근을 하신다고 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출근을 한 3년 정도 해본 결과 성산대교를 6시 반 이후에 넘는다? 많이 힘들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보통 여기 그니까 어, 일산에서 지금 보여드리면 일산에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와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으로 제이뭐 서울 시내로 나가거나 강남쪽으로 나갈 때 성산대교를 아침 6시 반에 여기를 찍는다 그러면은 많이 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산대교를 보통 6시 정도에 통과를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침에 출근할 때는 한 40분 45분 정도 걸려요 그래서 새벽 출근이 강제되고요 뭐 근데 출근은 뭐 일찍을 해도 퇴근은 보통 맘대로 못 하시잖아요 근데 뭐 저는 운이 좋아서 그렇게 하는 거고 이거는 뭐좀 개인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나마 좀 빨리 하려면 여기 있는 외곽이나 외곽 고속도로 외곽 순환 고속도로를 타면 좋기는 한데 이게 다 민자 구간이에요 요 구간들이 그래서 굉장히 요금이 비싸고요 그것도 좀 자, 단점이라고 볼수 있고요 제가 앞에서 영상 보여드렸지만 제가 자전거 타고 출근을 좀 했었거든요 초반에 그래서 집에서 회사까지 한 32km 정도 되는데 이제 그 한강까지 이제 접근을 해야지 여기는 한강은 자전거 도로가 이제 잘돼 있으니까 뭐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의 그 자전거 도로 접근이 조금 쉽지는 않더라고요. 뭐요 구간이 조금 많이 위험하실 수도 있어요. 또 단점 하나는 여기가 서울이 아니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서울의 그 아주 잘돼 있는 인프라와 편한 교통과, 뭐, 친구들도, 뭐,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친구들도 만나기 쉽고, 뭐, 그런 부분들이 여기는 일산의 외곽 지역이기 때문에 서울 지역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그 인프라에 대한 장점들은 모조리 다 포기를 하셔야 된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1년 365일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 주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이제 뭐 회식이나 뭐 친구를 친구들을 만났을 때도 저는 술을 거의 대부분 안 먹습니다. 뭐 제가 술을 그렇게 즐기는 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만나고 싶은 친구를 만났을 때좀 술을 먹고 싶을 때가 있기도 한데도 차를 가지고 뭐 퇴근을 해야 되니까 예, 네, 저뭐 회식이나 이럴 때 술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혹시 제가 이제 저는 천세 살이 10년 정도 하고. 식사동 이사 와서 식사동에서 2년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집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전세 살던 집에서 바로 구매를 한건 아니고요. 그 아파트 단지에서 제가 조뭐 이렇게 몇 가지 좀 기준에 의해서 그걸 좀 따져가지고 뭐 집을 샀어요. 사기는 근데 기존에는 이제 전세만 살다 보니까 전세 계약할 때는 제가 들어갈 집, 전세 이제 들어갈 집에서 나가는 사람, 제가 이제 살던 집에 새로 들어오는 사람 거의 네 명의 그, 날짜를 맞춰야 되는 것 때문에, 뷰라든지 이런 거를 신경을 안 썼었는데, 이제 집을 실제 구매를 하고 보니까, 뷰가 좋은 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더라고요. 뭐, 저희 집 뷰가 뭐 이래요, 대충. 그래서, 밑에는 이제, 이렇게 뭐, 녹지가 있는데, 차안 다니고요. 차안 다니고, 뭐, 이렇게 녹지가 있고, 뭐 이렇게 공원 비슷하게 다돼 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지금 요 왼쪽에 보면 요 뷰가 굉장히 좋고요. 제 기준에서 요 뷰가 굉장히 좋고 주방에 앉아서 보면 거의 이런 이런 느낌의 뷰가 저한테는 보이고요. 만약에 이제 전세를 사시다가 뭐 이렇게 집을 구매하시게 되면 뷰도 꽤 중요하다. 그 전에는 비유는 저는 절대 안 봤어요 뭐 아파트 1층이든 2층이든 신경 안 쓰고 그냥 우선 날짜만 맞으면 무조건 샀는데 만약에 집을 구입하신다고 하시면 요 부분은 좀 신경 쓰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서울에서는 절대 이 가격에 집을 구하실 수가 없으실 거예요 이런 주거 공간이 갖춰져 있는 집을 보시면 지금 주차할 때도 주차 좌우 공간도 굉장히 넓고요 앞뒤로 도 되게 넓어요 이 뒤도 굉장히 넓어서 뭐 물건 내리기도 편하고 근데 이런 주차장이 지하 3층까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집이 47평인데, 47평은 차 3대까지 주차가 무료예요. 너무 좋더라고요. 제차 이제 바꾸면서, 요차 바꾸면서, 한 2주일 정도 차가 3대인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이거 주차 더 하면은 뭐 돈을 좀더 내야 되니까 관리소 가서 물어봤는데, 뭐 3대까지 된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때 좀 깜짝 놀랐고요. 그러니까 저렴하고 땅값이 싸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장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1층이고요. 아파트 1층이고 뭐 이렇게 조경이 돼 있어요. 대충 이렇게 조경이 잘돼 있고 차 없죠. 저는 진짜 차가 없어서 애들이 마음대로 뛰어놀 수 있어서 그게 진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아파트가 네, 4억 9천이었던 제가 4억 9천에 샀으니까 뭐 운이 좋을 수도 있겠죠. 이게 제가 요때 아마 샀어요. <웃음> 요때 4억 9천 주고 샀거든요. 근데, 뭐, 지금, 뭐, 부동산 대책 발표하면서, 뭐, 주값, 지가 계속 올라서, 그니까, 되게 저평가돼 있던 동네가 일산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이쪽 동네가 상당히 좀저평가돼 있대요. 제가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고 지역, 서울, 구로 쪽이나 이런데 회사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일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많이 올랐더라고요. 생각보다. 어 6억도 있네요? 네 마이튼 그렇게 됐네요 엄청 올랐네 이쪽에 계신 분이라면 일산도 한번 고려해보시는게 일산도 나쁜것 같진 않아요 이쪽이 집값이 너무 뭐 말도 안되게 비싸고 이쪽은 교통이 너무 안좋고 이쪽은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은 아예 전혀 관심을 두지를 않아서 잘 모르겠고요. 뭐 이쪽도 비싸고요. 이쪽도 굉장히 비싸고. 그러니까 이쪽 뭐 이쪽도 비싸요. 일산 호수공원 쪽은 장난 아니에요. 이쪽에 아파트 새로 지은 게좀 많은데 이쪽은 좀 많이 비싸고 그래서 이쪽까지 해서 이렇게 집을 뭐 전세로 전세도 좀 싸고요. 저렴하니까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좀 이렇게 하나 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